안녕하세요. 훈더보컬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잘못된 보컬 상식 여러분들께서 발성교정이나 보컬 트레이닝 받으실 때 잘못된 상식을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레슨 받거나 훈련하시는 일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번 편에서부터 제가 이런 컨텐츠를 좀 기획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첫 번째 편으로는 복식호흡에 대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 특히 보컬트레이닝이나 뭐 스피치 이런 발성교정 이런 영역에서 복식호흡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장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복식호흡이라는 것은 이미 말부터 그 단어부터 어패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우리 호흡기관이 어디죠 그렇죠 바로 폐입니다 폐자이 폐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숨으로 인해서 성대가 진동되면서 입안의 공명을 통해서 좀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인두강으로부터 시작된 이 공명을 통해서 음성이라는 것이 발현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폐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폐의 위치가 복부에 있나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그렇죠 흉부에 있죠 흉부 폐라는 것은 흉부에 있기 때문에 복식호흡이라는 것은 단어 자체부터 이미 틀린 것이죠. 자 정리되시죠? 복식호흡은 뭐다? 부적절하다. 자 복식호흡이라는 것이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내부의 장기들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소화 촉진, 혈액순환 뭐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줄수 있기 때문에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호흡이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처럼 음성을 발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적절한 호흡이다 그래서 이 흉부를 사용하는 호흡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는 호흡할 때 주로 사용하는 근육이라고 해서 호흡근이라고 있습니다 자이 호흡근은 상복부인데요 상복부와 횡경막이 호흡근인데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흉복식 호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폐부가 흉부에 있기 때문에 이 흉부를 사용하면서 또 호흡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바로 이런 흉복식 호흡을 우리는 지향해야 되며 복식 호흡은 지양해야 된다. 특히 복식 호흡할 때 제가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어처구니 없던 그런 이제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랫배가 풍부하게 나와야 되며 옆구리도 나와야 되고 등도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발성을 훈련하실 때 있어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호흡을 복식으로 시작을 하는 것과 흉복식으로 시작하는 것은 시작점 자체가 다르고 어떤 원론적인 음성의 개념 자체도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완전 틀린 것이죠. 네. 그래서 오픈 더 보컬 첫 영상에도 흉복식 호흡 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을 통해서 자세하게 얻을 수 있는데 제가 약식으로 흉복식 호흡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면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호흡 주근육 호흡근 중에서 주근육이 되는 상복부를 기점으로 해서 양쪽 갈비뼈와 흉곽순으로 몸을 열어주시면 좋습니다. 내 몸이 우리 활시위 당길 때 스탠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열어주는 것이죠. 이런 호흡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어깨는 절대 올라가지 않도록 왜 어깨를 올리면 안되냐면 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후두도 같이 올라가면서 성대가 그 안에서 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성대협착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대협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깨는 흉가 확장을 위해서 뒤로 젖혀 주자 위로 이렇게 올리지 말고 근데 인간의 어떤 대부분의 호흡 메커니즘은 어깨를 올리면서 호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초반에는 훈련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몸의 자세들을 제가 오픈바디라고 칭하는데 이런 오픈바디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흉복식호흡 훈련하시는 것을 제가 권유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복식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컬 레슨을 받거나 여러분들께서 훈련하실 때 어떤 만연에 있는 정보들, 잘못된 상식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연습하시다가 잘안 풀리거나 피드백 받고 싶을 때는 오픈 더 보컬 네이버 카페 이용하시면 제가 직접 피드백 해드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음성이라는 것은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 만연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픈 더 보컬에서 하나하나 잡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뭐 댓글을 이용하신다거나 아니면 오픈 더 보컬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신다거나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잘못된 정보인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오픈 더 보컬을 통해서 풀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